최근 두 가지의 지진의 특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 쪽에 이시가와현의 군발 지진 관련 여러 가지 경고들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규모 8 이상의 강진을 예상하는 지진학자분까지 나왔습니다. 이시가와현에 사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14일에 홍콩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홍콩 사시는 한국인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더군다나 발생 시각도 새벽 2시 18분 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자다가 깼다는 분들이 많으셨고 침대가 흔들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매우 큰 소리와 함께 집이 흔들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창문이 깨지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홍콩의 지진은 흔한 일이 아니라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더군다나 최근 중국의 팬더믹이 심해져서 중국 홍콩과 가까운 광동성 선전을 완전히 중국 정부가 봉쇄하면서 1,700만 명의 선전 사람들의 외출을 막는 도시봉쇄가 이루어진 3월 14일에 이러한 강진이 발생하여서 더욱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바로 그 동해 쪽의이시가와현에서 3월 13일에 서쪽 하늘에서 굵은 세로구름이 떠서 지진운인 줄 알았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들이 발생 중이며 브레보니 화산들이 계속 폭발 중입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베제미안이 화산이 3월 14일에 엄청난 분할을 하였습니다. 어제 3월 14일 월요일 폭발로 인하여 분연이 6100m까지 올라갔었고 오늘은 27000피트 8200m까지 올라가면서 일본과 전세계의 화산학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하여 화산재들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와 현에 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진학자분들이 경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Amen.